연, 제가 연습할 때 아주 중요한 물건들이 여기 있어요. 첫 번째 미니 가습기. 왜 안나오지? 잠시만요 나와라 혀 나온다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에게 필수 템 가습기 음, 가습기 가습기가 있고요 두번째 물 물이 빠지면 안 돼. 물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이거는 마스크고요 이건 이제 종이와 펜 제가 노래를 할때 쓰는 중요한 종이와 펜입니다. 그리고 물티슈 <웃음> 가끔 <웃음> 손에 땀이 나면 손을 닦아야 돼요. 아주 중요한 인 아이템입니다. 가습기 안녕하세요, 로다입니다. 제 방에 있 e Köpfe sind leer, sitzen im Dreck bis zum Hals, h a b s u n o b o 더 좋은 장비를 구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갖고 와서 쓰게 됐거든요 참잘 나오는 친구고요 그리고 마이크 같이 세트거든요 근데 이게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장식용이됐습니다이 공책은 어 제가 이제 해외에 갈때그 나라의 그 노래를 카피할 때 쓰는 공책이고요 이것도 뭐 공책인데 그냥 거의 낙서처럼 쓰는 공책입니다 네. 그리고 이거는 네, 제가 충전기 하나 집에서 갖고 와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의자는요 아주 좋은 의자예요 여기다가 물건도 보관해 줄수 있어요 이렇게 넣고 넣고 가면 돼요 참 좋은 물건들이 많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습 세요 여기는 나라찬의 연습실입니다 뭐 소개하자면 우리 몬테 스피커죠 <웃음> 몬테일기에 개 아담한 스피커 또기타를 연습하기 때문에 기타가 여기 다 있고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뭘 연습하고 있냐면요 이제 저희가 조이스면 글로벌 투어를 하는데첫 도시가, 첫 나라가 콜롬비아예요 그래서 콜롬비아 노래를 연습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전원이 켜집니다. 블루투스 모드입니다. 페어링 준비가 되었습니다. 연결되었습니다. <웃음> 네 알겠어요. 네 한국어로 다 써는 거예요. 콜로비아 노래 이벤트라고 한번 들어보시는 거요. 제목은 광고. 한국어 광고 <웃음> 지금 듣고 가시게. 오, 바, 세, 세, 에. 보지, 금 여기 안와이 바. 와야 세, 는 바, 세, 에. 바, 세, 에. 바, 다시 에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세훈이 형자이번에본트 자, 리더 이렇게 본트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본트 리더 포기했어 <웃음> 마지금 어, 방탄소년단 선배님 이제 아이돌을 연습중인데 정말 비트, BTS 선배님들의 벽은 높습니다 나, 마지막 방금거 조금 험하 했기 때문에 편집해주세요 c u s you are my g i r